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던 승호는 그동안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발달 평가 와 진료 과정을 거쳤습니다. 승호는 세달 사이에 같은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호전 을 거쳤고 이 과정을 뒤에서 영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호전이 아니라 정상 발달 진입을 목표로 하려면 더큰 호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료를 통하여 식이요법과 영양제 요법의 강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계획을 고강도로 강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정상 발달로 진입하려면 어떤 점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전 승호는 상호작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눈 맞춤은 전혀 없었고 상황에 맞는 자바로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놀이는 단순한 감각 놀이만 반복하였습니다. 승호야, 승호야. 여기 보세요. 아가야. 어, 그래. 재밌어. 응. 음. <웃음> 不用也得送不用也算是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승호야 승호야 승호야 응? 승호야 왜그래 응? 그러나 이제 눈 맞춤이 가능해졌고 눈 맞춤을 하면서 상호작용 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자후 해봐. 아이고맛 이상해 그래도 불어보고 싶어? 후불어어 에휴, 휴이이해해요 <웃음> 알았어 알았어. 엄마 부부, 부부, 부부, 부부, 부부, 부부, 부지 부부, 눈웃음을 지으면서 풍부한 표정으로 사람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없어졌네. 없어졌어. 없어졌어. 기분이 좋은데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 많지 않지만 영어나 한국말로 종종 자발적으로 상황에 맞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꼬리! 꼬리! 사실은 한사람 하나 배운 거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 이렇게 승 o 는 완전 는립된상태에서만 생활을 하던 최고 y 중의 자폐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보이고 상호작용도 할수 있는 경증 자폐로 호전된 것입니다. 승 y 의 호전은 임상 심리사의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체크한 에이 p 검사는 61점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치료 전 105점으로 중증도 10% 이내로 들던 최중증 자폐에서 3개월 치료 후 61점으로 44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에이텍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상위 30% 이내로 드는 경증 자폐로 분류되고 반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는 찬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승호의 상태는 적어도 상위 40% 이내로 드는 성적으로 호전된 것입니다. 비유한다면 10명의 자폐인 중 10등 꼴찌 상태의 중증에서 4등 정도의 경증으로 호전된 것입니다. 임상심리사의 검사를 통해서도 호전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폐문제행동검사 abc검사는 치료 전 101점에서 65점으로 호전되었습니다. abc검사상 기준으로는 68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중증자폐로 분류되며 68점 미만은 자폐를 의심해봐야 하는 경증자폐로 분류됩니다. abc 검사 결과 역시 a택 검사 결과와 일치하게 나온 것입니다. 카스 검사도 상대적으로 낮은 호전 경과를 보였지만 40.5점에서 36.5점으로 호전이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과 검사에서 우리는 승호가 중증자폐를 탈출하여 초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증자폐로 호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호를 직접 진찰을 한 김문주 원장님은 만족보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눈맞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지만 그 시간이 길지 못하고 지속성이 약하다고 아쉬워하였습니다. 단순한 호전이 아니라 완전히 호전되어 자폐 범주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더 빠르고 많은 호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눈맞춤이 좋아진 것은 한약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매우 효과적으로 신경망의 염증을 진정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속성을 길게 유지 못하는 것은 장내유익균이 만들어내는 프로피오닉산이 뇌를 공격하여 의식폼미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 이라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질 제한 식이요법에서 멈추지 않고 케톤 식이요법으로 강화된 식이요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중증 아동들은 케톤 식이요법까지 진행해야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은 케톤 식이요법을 진행 한다면 발달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올라올 것이기에 정상 범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할수 있을 것이라 희망 섞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졌는데 네. 지금 좋아진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아질 네. 수 있어요 캣톤 네. 식이요법을 갖다가 네. 네. 어린애들은 안 해도 되는데 네. 어, 많이 좋아졌네 지금 시선처리 하는 거 아, 많이 아, 좋아졌는데 네. 어, 지금 좋아진 것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훨씬 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볼 때는 네. 그냥 멀쩡한 애 같은 느낌까지 가야 돼 아... 네. 그래야 치료에 네. 아주 궤도 에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어, 일반 학교 있잖아요. 네. 갈수 있는 그런 희망을좀볼수 있어요. 음, 네.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지금 이 애를 보면서 네, 네. 어? 일반 학교, 일반 반을 갈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아, 해요. 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말에 하나 그게 내년 말 됐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네. 부족하다 싶으면 유예를 시켜서라도 이 일반만을 가야 돼요. 응? 아... 아시겠죠? 네. 엄마가 열심히만 따라와요. 열심히만 네. 따라와면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응?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지금까지 3개월간의 승호의 변화 모습과 새로운 치료 계획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로어 타임 온라인 코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